쉐이미는 정말 귀여운 것 같아. 아, 아 놀래라. 나는 안 귀엽냐옹? 아, 아, 아, 아, 음. 나도 나름 귀여운 포켓몬 중 하나인데, 하 얼마나 귀엽냐옹? 음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음 근데 안 귀여운 것 같아. 아, 너무 하드냐옹? 아 도착했다. 여기가 바로 댕박사님의 연구실이야. 어, 여맨니 아니니? 어, 근데 그 옆에는 못 보던 포켓몬들이 보이는구나. 이건 영이고 아니, 이건 환상의 포켓몬 쇠이미? 이걸 도대체 어떻게 잡은 거니? 아, 잡은 건 아니고요. 쇠이미가 하늘을 날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서요. 하늘을 날수 있게? 아, 그렇지. 그라시디아 꽃을 쇠이미에게 사용하면 비행타의 포켓몬으로 폼을 바꾼단다. 오, 아, 맞아요! 혹시 그라시데아 꽃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알수 있나요? 음... 내가 알기로는 지금 그라시데아 꽃이 필요 수 없는 날씨일 텐데 어, 어, 그러면은 구할 수 없는 거예요? 음... 그건 아니란다 내가 알기로는 불포켓몬을 다루는 리타 제육관에 가버렴 그곳은 불타입 포켓몬만 사용하는 곳인데 건물 자체가 비닐하우스처럼 따뜻해서 아직도 크라시베아 꽃이 피는 걸로 알고 있단다 오, 그러면 은그 체육관에 찾아가서 꽃을 달라고 하면 주겠네요 음, 여메야 그거 아니? 크라시베아 꽃은 예전부터 생일이나 기념일 등감사히 마음을 전하기 위해 부캐로 만들어서 주었단다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리타 포켓몬 도장을 깨야 체육관 배지와 도장을 깬 기념으로 관장님이 크라시베아 꽃을 주는 걸로 알고 있단다 음, 그렇군요 쉽지 않은걸 에이 그러면 풀테이 포켓몬만 쓰는 체육관이니까 니자목으로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 체육관을 한번 깨보는 거야! 응! 자, 쉐이미! 이제 내가 그 꽃을 꼭 구해줄게! 자, 그럼 바로 풀체육관으로 떠나볼까? 아이, 잠깐 잠깐 기다려달라옹! 잠깐 나 화장실 좀갈수 있을까? 아. 그래, 빨리 다녀와! 아유 급해 급, 급하다 급해! 빨리 갔겠다온 갔다 오겠다옹! 화장실은 밖으로 나가서 오는 쪽이란다? 아, 어, 어, 여기서 살 뻔했다옹! 지금 어디냐, 냐옹이! 지금 그 꼬마랑 같이 있다냐옹! 쉐미도 물론 같이 있다냐옹! 도대체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나한테 다 생각이 있다냐옹! 최첨단 무기를 들고 풀체육과대서 내가 신호를 줄 때까지 기다려라, 냐옹! 쉐이미, <웃음> 넌 거두리가 접수해주겠어. <웃음> 구독. 음, 여기가 바로 풀 체육관? <웃음> 인간, 도대체 얼마나 걷는 거냐? 난 다리가 짧단 말이다 야, 빨리 따라와. 롱들아. 여기서 도장을 깨면은 그 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지. 음. 아니... <웃음> 풀체육관에 온 것을 환영하네, 소년! 자, 그러면은 배틀이에요! 촤저 배틀이다! 어? <웃음> 나랑 하는 배틀이 아니란다! 저쪽으로 쭉 가서 사다리를 내려가서 배틀을 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야! 아니, 관장님이 아니셨구나! 자, 그러면은 이쪽으로 내려가면은 체육관 관장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지 어? 이거 뭐야! <웃음> 저게 어. 뭐냐옹? 어 여기 점프해서 건너가야 되나봐. 걱정 마라옹. 나 같은 고양이들은 달려패서 이런 거는 아무 걱정이 다옹. 하하하하. 나옹이가 떨어졌잖아. <웃음> 아, 옹이지야 <달려. 웃음> 아래 식인 식이 식물들이 있어서 조심히 가야겠어. 흡흡. 아니 열매들이 있잖아. 이거 챙겨가야지. <웃음> 큰일 날뻔했다옹 정말 죽을 뻔했다옹 냥이 <웃음> 너 정말 큰일 날뻔한 거야 정말 무섭다옹 저기는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옹 됐다 이쪽으로 가면 된다는 거지 야, 나홍아 빨리 와 좀만 천천히 가라 인간 너무 힘들다옹 <웃음> 빨리 <웃음> 쉐이미의 소원을 들어줘야지 여기 미로인가봐미로 어 너무 어지럽다옹 인간들은 도대체 이런 걸왜 하는 거냐옹 이해할 수 없다옹 <웃음> 풀 체육관에 있는 관장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지 <웃음> 힘들다옹 힘들다옹 어? 어디로 가야 되지? 이쪽인가? 어! 난풀 체육관 관장 관장 힘장 전음 좋았어 그럼, 풀 포켓몬 관장을 무찌르고, 그라시데아 꽃을 획득하겠어. 덤벼라! 나가라, 헤루미! 헤루미라. 자, 덧싹 뜨기! 헤루미, 메가 지루! <웃음> 헤루미, 너무 귀여운데, 아! <웃음> 좀 많이 아픈데? 별거 없군! 괜찮아, 갸라도스네가 버텨주는 거야! 카르도스 아! 즐급구만 자, 팬텀! 네가한번 버텨줘! 꿈먹기다! 난 너먹기! 아! 어! <웃음> 와, 뭐야? 피가 막 차! 오케이, 리자몽 불포켓몬이니깐, 풀 정도는 쉽게 잡을 수 있겠지? 화염방사! 오즈레이드 혼내줘 오! 바이온 방사 국가 굉장한데? 헤룸미 너뿐이야! 바이온 방사! 오! 좋았어 카나 트로피우스! 혼내줘! 불 포켓몬은 뭐야? 오! 아! 좋았어 밤번인는 뭐야? 가나! 안 되겠다 쉐이미로 쉐이미도 활약 좀 해봐야겠는걸? 뭐야? 아, 쉐이비, 밤선이 엄청 강하네. 리자몽, 네가 마무리해야겠다. 화염방사! 어! 오, 아직도 안 끝났어? 불패몬체육하네 과연, 과연 포켓몬을 가지고 다니 이런 못된 멋된... <웃음> 뭐야 이 거북이는? 화염방사! 우리가 가서 온대 줘 이... 그만, 그만. 이건 또 뭐야 이상의 꽃은 화염방사! 어... 어! 포켓 원간장은 무찔렀어! 내가 졌다! 어! 배지를 얻었다니! 배지를 얻었고! 그리고 어! 그레시데아 꽃은 어디 있나요? 내 뒤에 있다네! 가져가도록 하세요! 감사합니다! 우와! 이게 바로 그 꽃이란 말이야? 뿅! 자 이제 이거를 쉐이미한테 주면은 스카이 폼으로 변한다는 거지 쉐이미. 어! 진짜 쉐이미가 스카이폼으로, 신화했잖아 오, 멋있어. 오, 쉐이미가, 하늘을 자유롭게 날고 있어. 쉐이미, 쉐이미, 쉐이미. 소원을 이어서 정말 너도 기쁘구나. 축하해, 쉐이미. 쉐이미. 아, 지금이야, 로이, 로사! 아. 어? 차! 고만했어 쉐이미는 우리가 데리고 간다. <웃음> 너네는 그 나쁜 녀석들! 어? 어? 로켓 발사! 어, 샤이미 위험해! 너 빨리 도망쳐! 너 그러다 잡히고 말 거라고! 오! 오! 우리 무기가 꽃으로 변했어? 어? 어? 어? 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냐? 어? 이거 아마. 세미가 꽃으로 변신시킨 거야 일단 후퇴다잇 <목소리> 다음엔 꼭복사겠다꼬만녀 오! 오! 오, 쉐이미 네가 이거를 다 꽃으로 만들어버린 거야? 쉐이미 정말 대단하잖아 쉐이미 네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다 하, 쉐이미 이제 네 소원을 잃었으니까 나중에 볼수 있음 보자 지금까지 정말 즐거웠어 쉐이미 쉐이미 응? 뭐라고? 나랑 쉬미. 함께 여행을 떠나고 싶다고? 쉐이미! 쉐이미 정말 고마워 우리 그러면 우리 평생 이제 같이 함께 여행을 떠나는 거야? 쉐이미! 쉐이미 이제 넌내 거야!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